정신 차려. 웃으면 안 돼. <웃음> 웃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웃으면 안 돼.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너. 안녕하세요. 슈퍼스입니다. 버금이들한테 인사. 반갑습니다. <웃음> 어, MC 계란 <웃음> 액, 김, 예. Yeah. 오늘 제가 파우리 팅테 훈련 데이인데 계란 형이 운동을 시켜줄 거고요. <웃음> 저 워밍업 안 됐으니까 워밍업 좀 시켜주세요. 발목 먼저 좀 풀어볼게요. 일단 좀 관절에 기름칠한다고 생각하고 두번의 스트레칭 우리 가자미근 스트레칭 해봐요. 가자미근. 자, 다리 쭉 펴고 자, 천천히 살짝 우리 발목 당겨볼게요. 준비자. 무릎 죽끼고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자 오늘 프로그램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은 바벨 스트 65kg으로 싱글 4,5세트 펜시프레스 25kg로 5개 씩5세트 그리고 매달리기 버틸 수 있는 만큼 3세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시프트 가슴 할수 피고 호흡 좀하시고 뒤로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스쿼트! 정지! 일어나고 오, 잘하네 요 스쿼트! 그렇지 뒤로 스쿼트! 정지! 뒤로! 나. 이지! 준미자 이지. 이지. 왜? 계란장 벨트! 준비! 벨트? 네 자, 에르메스 벨트 맵니다. 너무 위로했나? 아직 이거 제가 잘못 차요. 허, 허, 아, 이렇게? 허, 아, 열고 허, 했네. 잠깐, 허. 잠깐. 자, 이제 오늘의 본 세트! 65kg을 아! 세팅할 거예요, 어드님. 와, 이거 되게 느낌 좋은데요? 풀고 있어요, 네, 일단 풀고 어 아, 야 돼요, 원래? 풀... 아, 방금 숨막힐 뻔했거든? 그저, 그... <웃음> 그렇게 막가면 <하면> <웃음> 자, 심으뜸, 심으뜸, 심으뜸. 5kg입니다. 바벨 견착. 그 다음, 좋아. 꽉! 20! 20! 아. 아. 뭐야? 되게 3... 도할수 있겠는데? 5kg만 더달 할게요. 왜요? 1분 뒤에 할까요? 저는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이렇게 멋있게 풀고 싶어요. 자, 끝났다. 아, 약간 좀 건강식 해야 돼. 건강. <웃음> 이거봐요. 소사비처럼. 하... 하... <웃음> <웃음> 잘했 다시 다뜨 다시. 풀고. 불구... 하... 비켜 비켜. <웃음> 물 줘. 정신 차려. <웃음> 웃으면 안 돼. <웃음> 웃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웃으면 안 돼.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너. 신근뜸. 왜? 장나리 운동이? 아니? 좋아요. 응. <웃음> 오케이. 다음에 <밤에> 계속. 뭐번이지요리프 <웃음> <고향, 깜짝이야. 림픽. 웃음> 뒤로 하나 둘 가볍다 가볍다 수고하 들어 무게가 잘못된가 깊이 어땠어? 나 이거 안 봐야 했는데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웃음> 2분 뒤에 시작할게요 아 이게 휴식이 되게 중요하구나 휴식이 진짜 중요해 진짜 진짜. 자! 동덕여자대학교 심흐트 70kg 도전입니다 어? 동덕여자대학교에는 어떤 음식이 유명한가요? 동덕여자대학교에는 아 맛집은 별로 없 자, 준비! 염소왕 심흐트 선화장사 심흐트 다선 차관 호흡 들이 마셔, 대인 꽉파 서렌스와 주먹 꽉줘리스팅 위로 하나, 둘 대인과 수왕! 수왕! 위로! 이지! 나이스 샷! 예! Yeah. 나이스 샷, 맨! <레기> 자, 호흡 들어가죠. 제 힘과 앞 프레스와 리프위 뒤로 바른 스와. 뒤게 스쿼트! 밀어! 그렇지! Yeah. 잘했어. 아! 나이 like 오케이. Okay, yeah. 끝! 끝! 자, 이제 벤치 프레스. <레기> 자, 준비. 팔찍 뛰고다 프레스. 다 프레스. 그 그래, 그래, 그래. <레> <레>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아! 뭐 해요, 지금 뭐해요? 지금? 마사지 바꿔주실 자! 어드님 일로 올게요! 마트 마트 마트! 예! 올릴 때가 제가 좀 위쪽으로 올릴 거 이렇게? 응. 아, 근데 팔때 뚫려! 날개뼈가 그래서 완전 고전시켜로고 다 튀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훨씬 낫다. 훨씬 낫다. 팔또기울어진다 약간. 네? 잘했어. 날개뼈를 뒤로 조이는 거야? 날개뼈 사이에 과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터뜨려준다라고 생각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매달리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아. 자! 이제 매달리기를 할 건데 매달리기 저 싫어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매달리기를 하면 이제 등의 신장성 수축까지 도할수 있기 때문에 그등님같이 턱걸이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턱걸이 못 해요 이렇게 매달리기만 조금 해줘도 이 턱걸이 이제 관련된 그런 근육들을 좀 어느 정도 턱걸이도 알려주세요 매달을 볼게요! 매달릴 때는 그냥 우리 데드 행으로 시체가 이렇게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쭉 늘어뜨려줄 거예요 시작! 허리 아, 네, 그대로 오케이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주먹만 깎고요 자, 아직까지 최고 나요 오,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는데요? 응. 네. 오, <웃음> 어. <못 웃음> 10초만, 10초만, 10초만, 10초만. 주먹 깎요 주먹 깎요 <웃음> 아이고. 아, 근데 이거 힘들다, 진짜. 힘들죠? 원래 굳은살이 아예 몇년 동안 없었는데 최근에 파워리프틱 하면서 처음으로 뜯어졌어요저손 되게 크죠? 오케이 자, 준비 제가 대야가 해야 시작 주먹 깍지고 버텨 버텨 버텨 버텨야, 식민지. 아이고. 아, 미끄러져요, 자꾸. 42초. 아. 나 그래도 만족해요. 아, 아파. 여러분, 오늘은 제가 훈련하는 거를 그냥 리얼로 담았는데, 도와주신 아. 계란이 형에게 박수. 좋습니다, 여러분. 으뜸 님의스트렝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늘었어? 것 같아요. 유망초. 유망초.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